서양의 고대를 대표하는 운명이라 할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로는 현재까지도 잘 알려진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외 테베와 코린토스, 아르고스 등 다수의 국가들이 서로 협력과 갈등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철학과 문화를 꽃피워갔지만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 전쟁 때부터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국력은 소실되어 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관련된 전쟁의 순서를 시간적 흐름대로 나열해보면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가 침입해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부터 그리스 내전이라 할수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쳐 기원전 390년 전후의 코린토스 전쟁까지 총 100여 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그리스 지역은 황폐해져갔습니다. 우선 거대 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는 다리우스 1세와 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를 침입했으나 각지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영토를 지키고자 단합하여 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던 아테네 함대는 이를 빌미로 다른 폴리스들을 상대로 아테네 제국을 형성하였고 이 때문에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 제국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됩니다. 결국 30년 동안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는 스파르타가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스파르타가 그리스 폴리스들을 대상으로 제왕처럼 군림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강대해진 힘을 행사하며 다른 폴리스들을 선동하여 페르시아 영토를 공격하여 위협을 주었지만 스파르타의 강압에 못 이긴 반스파르타 연합군은 페르시아와 손을 잡고 코린토스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스파르타 연합군에는 아테네, 아르고스, 코린토스, 테베 등의 주요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페르시아의 지원을 얻어 스파르타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린토스 전쟁이 10여 년간 진행됨에 따라 페르시아는 아테네가 다시 예전처럼 힘을 키워가는 것이 못마땅했고 되려 적군이었던 스파르타와 손을 잡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코린토스 전쟁을 거치는 동안 그리스 영토는 숙대밭이 되었고 아테네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아예 멸국을 맞아 사라진 폴리스들도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와 안탈키다스 조약을 맺어 소아시아 쪽의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로 넘겼고 그리스 세계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국가들 간의 힘싸움이었던 그리스 내전의 실질적인 혜택은 고스란히 페르시아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안탈키다스가 페르시아와의 조약을 이끌어내면서 코린토스 전쟁은 막을 내렸고, 스파르타는 다시 한번 힘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강제적인 평화조약을 맺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은 또다시 스파르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중 노골적으로 스파르타에 대항한 도시국가는 테베로, 테베의 주둔에 있던 스파르타군이 테베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파르타의 왕클레온 브로토스 1세는 펠로포네소스 동맹을 이끌고 테베를 공격하였고, 스파르타와 테베의 갈등은 더더욱 격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테베 사이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 세계 폴리스들 간의 최후반 전투라 할수 있는 레욱트라 전투와 만티네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원전 371년, 클레온 브로토스는 테베가 이끄는 보이오티아 동맹군을 침공하였고, 이에 맞서기 위해 테베의 장군 에파미논다스는 케피시스 호수 근처에서 진을 세우고 클레온브로토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클레온브로토스는 에파미논다스가 있는 곳을 지나쳤고 카이레아스가 이끄는 테베군을 물리친 후 크루시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윽고 테베의 3단 도선 12척을 빼앗은 후 레옥트라로 향했습니다. 보이오티아 동맹의 사령관은 7명이었는데 에파민 온다스는 전투를 치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7명 중 4명이 찬성하면서 스파르타에 맞서기로 결정됩니다. 보이오티아 동맹은 스파르타군에 비해 열악한 숫자와 동맹들의 의심스러운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도시 앞 레욱트라 평원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스파르타군은 레옥트라 평원을 가운데 두고 남쪽에 포진했습니다. 육군에서 무족의 힘을 자랑하는 스파르타군은 위압적인 중장보병의 갑옷으로 광채를 뿜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의 일부는 식민지군으로 구성된 경장보병이지만 주력부대는 한 손에는 검이나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청동방패를 거머진 중장보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온 스파르타군의 방지는 그 숙련도에 따라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횡렬로 총 12열이 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행군대형과 전투대형에서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진영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스파르타군의 위용을본 보이오티아의 장군들은 또다시 흔들리며 철수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테베와 보이오티아는 물러설 곳이 없었고 총사령관 에파민 온다스는 스파르타의 중장보병 밀집방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전투는 스파르타의 용병, 보병들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오티아 막사의 졸병들과 전투를 꺼리던 다른 병사들을 노렸습니다. 보이오티아 막사에 있던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어 싸울 의도가 없어서 전쟁터에서 얼른 도망쳤는데, 이 상황은 의도치 않게 태베군을 더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파르타, 테베 양쪽 군대의 전면에는 모두 기병대가 있었으나 보병의 진영은 판이하게 다른 모양을 보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가장 균형적이고 전통적인 방진을 형성했는데 반해 테베의 에파미논다스가 준비한 부대 진영은 기병과 50열에 이르는 테베 보병을 자신의 좌측에 집결시키면서 긴 모습을 띄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의 진영은 기존 전투에서 볼수 없었던 이상한 형태로 테베군의횡지는그 두께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파르타군 우익은 최강의 보병이 배치되었는데, 테베는 이에 맞서 극단적으로 두텁게 포진했습니다. 에파미논다스가 이러한 도박적인 모험술을 강행하는 데는 스파르타 전술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파르타가 구사하는 밀집 대형인 방지는 보병들의 공격이 깨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형적으로 우측에 가장 숙련된 최고의 부대를 배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에파미논다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스파르타의 좌측 보병들이 공격을 해올 때는 테베 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뒤로 물러난 사선진으로 시간을 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베의 주력부대는 50열로 길게 배치하여 돌파력의 주안점을 두고 돌격부대 측면에서는 300명으로 이루어진 신성대가 들릴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파르타의 클레온 브로토스와 테베의 에파미논다스는 우선 서로의 기병대로 맞붙었는데, 스파르타는 평소 보병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기병 싸움에서 테베에게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50열에 이르는 테베의 송곳같은 공격에 강한 전사들이 포진해 있던 스파르타의 우익은 천여명이 사망하며 후퇴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좌측은 멀리 사선진으로 배치되어 있는 테베의 군사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주력부대인 우측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았고, 동시에 클레온 브로토스 왕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죽고, 주력부대가 무너지는 것을 본 나머지 스파르타군과 펠로포네소스 동맹들은 후퇴했으며, 테베에게 평야를 내준 채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항상 육지전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왔던 스파르타군은 에파미 논다스가 지휘하는 테베군에게 예상 외의 패배를 맞이하였고, 이로 인해 스파르타의 왕 클롱 레 브로토스 1세의 전사, 스파르타군 12000명 중 4000명 이상의 사상자의 피해를 입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법률에 따라 왕을 버려둔 채 도망친 병사들을 모두 사형으로 처형해야 했지만, 기나긴 전쟁 등으로 인구 손실이 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베가 스파르타를 물리쳤다는 소식은 금색 그리스 폴리스들로 퍼져나갔고, 스파르타의 압력에 숨죽여 있던 도시국가들은 차례차례 스파르타에 대항하는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코린토스 전쟁 이후 페르시아를 등에 업은 스파르타는 그리스 곳곳에 민주정을 파괴하고 과두정을 설치했는데 아르고스에서는 친스파르타 성향의 부유시민 1200명을 죽이고 민주정을 세우게 됩니다. 타게아에서는 친스파르타 성향의 과두정 세력과 반스파르타 성향의 민주적 세력 간의 갈등이 커져 타기아 자체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에파미논다스는 이때를 틈타 테베를 중심으로 펠로포네소스 반도를 진압하여 아르카디아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에서도 세력이 커져가는 테베에 대응하기 위해 아르카디아 인과 갈등이 깊은 엘리스 인과 연합하게 됩니다. 레우트라 전투가 벌어진지 약 10년 뒤인 기원전 362년, 테베의 아르카디아 연합군은 나를 세우던 엘리스를 공격하는데 그곳에 있는 봄 그리스 성역인 제우스 신전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외경심을 무시한 테베의 행보를 보며 아르카디아 연합군에 속해 있던 만티네아는 연합을 탈퇴하고 스파르타와 손을 잡게 됩니다. 또한 코린토스 전쟁 시절 때만 하더라도 반스파르타 연합군에서 테베와 동맹을 맺었던 아테네도 테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경계하여 스파르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지원하기 위한 군대를 파견했고 이 소식을 접한 테베의 에파미노나스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스파르타 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진군했습니다. 이윽고 테베와 보이오티아 동맹 및아카디아 연합군 측과 스파르타 아테네 만티네아로 구성된 연합군은 만티네아 부근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양측은 곧바로 전투대형을 형성하여 보병들과 기병들이 대치하였는데 만티네아 전투에서도 에파미 논다스는 스파르타 연합군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고대의 전투 현장에서는 결투를 벌이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대치한 상태에서 수경지를 건설하여 식사시간을 갖거나 잠을 차하기도 했습니다. 에파미 논다스는 부하들에게 야영 준비를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멀리서 이를 관찰하던 스파르타 측에서는 자신들도 잠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태베군의 야영 준비를 하는 연출은 눈속임이었으며 스파르타 연합군이 긴장을 푼 틈을 타 태베 연합군은 재빨리 평온을 가로질러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스파르타 연합군은 급히 전열을 정비했지만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였고 태베 연합군의 공격에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테베이 돌격의 스파르타는 생각보다는 쉽사리 밀리지 않았는데 이에 에파미논다스는 오플리테스라 불리는 정예 보병부대인 신성부대를 이끌고 직접 돌격에 들어갔습니다. 스파르타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이전 레우트라 전투에서 정예병을 대부분 잃었던 터라 결국 에파미논다스의 전투력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이참에 스파르타군을 전멸시키고자 빠른 속도로 쫓아가는 바람에 최전선에 노출되었고, 결국 에파미논다스는 적이 던진 창에 찔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에파미논다스가 죽자 테베에는 구심점이 없어졌고, 스파르타와 아테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어 도시국가들은 화평을 맺으며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레옥트라 전투와 만티네아 전투를 통해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자랑했던 스파르타의 힘과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잠깐 동안 테베가 패권을 가졌으나 그마저도 에파미논다스라는 지휘관을 잃게 되면서 테베 또한 왕자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 세계의 도시국가들은 여러 차례의 기나긴 전쟁을 겪으면서 인구와 전력을 크게 상실하였고 그동안 북방에서 그리 존재감이 없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이 새로운 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군제개혁을 통해 병사의 정예화를 이루어 기존의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를 침공한 후 그리스 전체의 지배국이 됩니다. 오늘은 채널내 재생목록 세계사에서 그리스 전쟁사 연재 최후의 전투라 할수 있는 스파르타 테베의 레욱두라, 만티네아 전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